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엄청 추운데? 이렇게 추울 때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공부나 열심히 해야 돼요. <웃음> 자, 오늘 도심의 주광형정리법입니다 이제는 354페이지에. 기본서는 참고해서 보시고, 1월부터는 이제 필수서, 그거 가지고 공부할 거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내용 찾아볼 때, 나중에 또 학교 가시고 일하다 보면, 어 이게, 기본서 찾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참고한다 생각하시고, 1월부터는, 어 필수서 엄청 얇아요. 어 작년엔 너무 얇다 했으면 살짝 늘렸어. <웃음> 늘렸는데도 제가 제게 제일 얇더만, 120페이지 정도 되는데, 대신 이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여백도 많이 주고, 그런 식으로 편집해서 늘린 거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되니까 일단 다음주까지만 기본서 사용하겠습니다. 기본서 뭐 페이지 수만 일러드린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슬라이드로다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쭉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비법은 도시공관리계획 중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었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것은 도시개발법으로 정하고 있었죠.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는 정비사업 정비사업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게도시및주환경정비법이에요세 가지 사업이 모두 다도시군 계획 사업인데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국토개법에 다 포함시키는 기 양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군개조사업은좀 간단하니까 국토개법에 다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정비사업은 도시 및주관경정비법으로 정한 겁니다 정비사업은 그냥 정, 정비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 정비사업은 의미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등거출물을 개량건설하는 다음에 세 가지 사업인데 도시기능을 회복한다는 거는 기능상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기능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도시가 조성된 지가 오래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뭐 기반설도 시좀 문제 있고 어, 건물 같은 것도 노후화됐고 그래서 그걸 싹 밀어버리고 도로도 새로 깔고 건물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해보자는 라 겁니다. 총료가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많이 들어봤죠. 그런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두꺼비 어렸을 때 흑정난하다가 노래 많이 불렀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정비 사업이 딱 이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후된 헌집을 줄 테니까 새 집을 줘서 바꿔달라. 이게 이제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이와 같은 지역. 그러면 그기반인솔도 뭔가 도로도 좁고 뭐 문제 있어 보이죠. 그러다가 건물들도 하나같이 다 노후가 돼가지고 이 동네 는 깨끗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건물이, 그냥, 다른 건다 문제 없는데 요것만 문제다. 그러면 요 건물만 새로 지면 되죠. 그뭐 굳이 사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요 지역에 노후된 건물이 그냥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은 요 집이 공사하고 내일은 뒷집이 공사하고 그다음에는 또그 다음날은 또그 옆집이 공사하고 막 돌아가면서 계속 공사를 벌려놓으면 살기가 서로 불편하죠. 동네에서 한 집만 공사해도 막 주변이 워낙 그냥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맨날 공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정비구역 구역 지정하고 그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소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를 만들어? 조합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조합이 한꺼번에 사업을 한다 그게 이제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요런쪽을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 왜냐면 참 환경이 안 좋다가 환경이 깨끗하게 개선이 되죠 이러려고 이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비사업이 지난주에 도시개발사업을 공부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고 좀 차이점들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새로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단지나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라고 공부했었는데 조성한다는 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걸 조성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도시, 도시가 없었는데 그걸 도시로 새롭게 조성하자라는 게 도시개발사업이고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다시 개발하는 거 이미 개발된 지역이 문제 있으니까 다시 개발하는 거 그래서 새로 개발하는 거냐 다시 개발하는 거냐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비슷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도 기반인설 설치하죠 정비사업도 기반인설을 뭐 새로 만들기도 하고 있는 시설을 개량하기도 뭐, 어, 하고 기반인설 똑같이 포함되고 도시개발사업은 도로공원 등의 기반인설 설치한 다음에 토지를 조성해서 이 토지를 공급을 하죠. 도시개발사업은 건물 짓는 거는 사업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그 건물은 이제 개인들이 짓는 거고 어 사업을 하는 거는 어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고 상업용지를 이제 공급하게 되면 그 토지를 사 가지고 건설회사가 아파트에서 분양도 하고 또 개인들이 상업 시설도 건축하고 이러면서 도시로 개발돼 가는 겁니다. 그 사업 내용은 어, 기반 인서설 전담에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한다. 이게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인데 정비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해서 건물을 새로 지면서 기반 인설도 같이 깔고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반 인설은 똑같이 포함되는데 어, 사업 대상이 토지냐 건축물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크죠. 어, 사업을 하면 웬만하면 뭐 수백만 평 개발하죠. 근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죠. 뭐, 뭐 커봐야 몇만 평. 뭐, 작은 거는 몇천 평. 아주 좋은 거는 한 5, 600평.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규모가 작고. 도시기반 사업은 사업 빈도는 적죠. 수도권에 도시기반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그래봐야 뭐 손에 꼽죠. 몇 군데 안 됩니다.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한 도시에는 정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 그각 도시마다 정비할 때가 엄청 많은데 도시 규모가 클수록 또 도시가 오래될수록 정비할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규모도 제일 크고 도시 역사도 제일 오래된 도시가 서울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정비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략 한천 군데가 됩니다. 천 군데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해야 될 때가 천 군데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유사긴 하 하지만 이제 그, 그 내용상 좀 많은 차이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정비사업은 이제 기존에 이게 다시 개발하다 보니까 그 사업 종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도시개발사업은 그냥 똑같은 도시개발사업인데 정비사업은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 이유가 이제 기존의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요 지역이 요거보다더 심각하면 완전히 달동네처럼 돼 있다. 이럴 때는. 주광역개선 사업으로 가는 거고, 뭐 이와 같은 지역은 이제 재개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 건물들이 다 노후된 그 아파트, 그리고 기반인설은 문제가 없다. 이럴 때는 재건축으로 가고, 그래서 그 사업 종, 그 똑같은 정비 사업이지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는 기존에 노후된 이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요거에 따라서, 어, 사업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업, 할때 여건이 다르니까 사업 방식이 달라지고 사업 시행할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평균 다 기반인 조가라서 코지조성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뭐 사업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방식만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이런 방식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비사업은 이제 종류 자체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그런 게좀 차이고 그래서 사업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 정비사업의 체계를 정리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의 이 체계를 생각하면서 정비사업의 체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할때 먼저 개발 계획을 정했죠. 그리고 개발 계획대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안에서 사업을 책임 지고 하는 사람 시행자 정해서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 계획을 만들었는데 실시계획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방식이 두 가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공고 계획을 정하는 상, 수용하는 상, 채권에 관한 상, 선수금 원형증급 이런 게 있었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정하죠 그리고 토지를 미리 가서 사용하도록 건물을 미리 짓도하는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사항이 있고 공사 끝나면 중공사 받고 공사 료 공고 이후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환지 계획대로 토지 바꾸는 처분 환지 처분을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듣기도 하고 청산대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수용방식 말고 환지방식에 의한 이 사업과 그 구조가 거의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각해보면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사업에 따른 거는 토지가 대지로서그 효용이 낮다 보니까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반듯하게 다시 만든 다음에 이거로 바꿔주겠다라는 게 판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죠. 정비사업은 그 그러니까 건물들이 있었는데 다 노화된, 노후된 건물이고 그래서 이거를 싹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 다시 건물을 깨끗하게 다시 지은 다음에 이거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그 토지냐 건물이냐 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전에 뭔가 문제 있는 거를 깨끗한 거로 바꿔주겠다라는 게 사업의 본질이니까.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게 환지 방식이고 정비사업은 건물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사업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사업 체계 자체가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만 놓고 사업 순서를 정리하면 요 순서가 되는 거죠. 개발 계획을 정하고 개발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정하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계획도 정하고 그다음에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 그리고 공사료 공고 그 뒤에 환지처분 등기청산 요 순서인데 정비사업이 뭐 이름만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똑같은 요, 요 순서대로 정비사업의 체계를 이해하시면 똑같은 겁니다 <웃음> 먼저 도시개발사업은 <웃음> 개발하니까 개발계획이고 정비사업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비라는 거니까 정비계획이 되겠죠. 개발계획 정하는 거나 정비계획 정하는 거나 뭐 비슷하죠.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이니까 도시개발구역이고 정비사업은 정비할 거니까 무슨 구역? 정비구역을 지정하겠죠.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계획을 정해서 개발구역 지정하듯이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을 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행자는 똑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자. 여기도 이제 유사한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어, 환지방식으로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했다 전부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사업시행자를 누구를 했어야 돼뭐 다시 정리할 수도 없고 <웃음> 자 도시발법에서 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는 무슨 방식이에요? 조합은 요 글자 보면서 지읒자 희읒자가 있으니까 지읒자 전부다 일부다 전부 희읒자 수용이다 환지다 환지에서 조합은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전부 환지면 누굴, 누굴 시행자로 해야 돼? 조합을 환지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이제 시행자가 조합이 돼요 정비사업은 누가 사업을 해? 정비사업을 정비 이 사업시행을 누가 해야 돼? 보통 다 조합이 하잖아요 재개발 지금 이게 나올 때마다 맨날 조합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거에 도시개발사업도 한지방식은 조합이 주로 하는 거고 정비사업도 조합이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조합 말고 시장원수 등이 하거나 또는 토지택공사 등이 하거나 이런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자도 기본적으로 같은 거고 그다음에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 을 만들어야 되죠 그 계획이 도시기반 사업은 실시계획.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규모가 작았잖아요. 그리고 건축물도 포함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이 규모도 다르고, 내용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 계획은 똑같은 실시계획이란 말을 쓰기가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을 정해서 인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계획 이름 중에 사업자가 들어가는 거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때 이때 이제 보통 계획에다가 그 사업 이런 말을 써요 주택법에서 그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사업하죠 주택법상 아파트 지서 분양하는 사업 만약에 건물을 그냥 하나만 짓는 거면 그건 사업이 아니고 그냥 허가 받아서 그냥 건축을 하는 거고 주택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건설한 다음에 그거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거는 주택 분양하는 사업이니까, 거기다 이제 사업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계획. 사업계획 정해서 승인받아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어, 주택, 그냥 단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반 인술도 설치하면서 일종의 이제 공익사업을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시행자를 넣은 거예요. 주택법에는, 주택법은 사업계획. 정비사업 사업, 시행, 계획. 이런 말을 이제 용어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소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정해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계획이 있었죠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 계획은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은 그 토지를 어떻게 바꿔줄 거냐 이 계획이죠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지라는 말을 여기다 쓸 수가 없죠 여기 토지가 바뀌니까 환지고 정비사업은 건물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그, 정한 용어가, 관리 처분이라는 용어를 정한 건데, 관리 처분이 뭐냐면, 지금, 그, 노후된 건물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노후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정비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을 정하고, 구역 안에 있는 소유자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어? 조업을 만들고,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조합이 사업할 때이 노후된 건물부터 철거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철거할 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철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요, 요게 뭐 소유자든 세입자든 이분들이 집을 비우고 나가면, 빈 집을 철거해서 이렇게 새로 짓겠죠. 근데, 요 소유자가 집을 나갈 때 집을 버리고 나갔어. 집을, 버리고 나간 건 아니죠. 조합한테 맡기고 나간 거죠. 조합이 남의 재산을 맡았으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웃음> 그냥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새로 줘서 요거 대신 요거로 바꿔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정비 사업의 본질이 두꺼봐 두꺼봐 환집줄께새집따딱그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나가면서 여 조합이 두껍이야 여기다가 환 집을 둘 테니까 새 집을 바꿔 처분해 달라라고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래서 환지라는 말 대신에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객 대신에 무슨 개배 관리 처분 계획 이걸 정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를 바꾸는 계획이 환지 토지를 바꾸는 계획 환지 계획이 되는데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신청을 받을까 안 받을까? 여 소유자가 땅을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신청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도시개발사업은 신청받고 해를 필요가 없어. 언뜻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얘기를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그냥 땅만 보고 사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조합원도 그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해도 조합원이 되죠. 아무도 단단히도 동의하든 안 하든 나이걸 얼마든 그냥 조합원이 다 된다 그랬죠. 땅만 보고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정해도 뭐 신청마다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역 안에 이런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누가 소유했든. 따지지 않고 이 토지가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거를 각 필지마다 그냥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따로 신청받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종전에 노후된 건물 자체가 철거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한 2, 3년도, 2, 3년 공사해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고 그 사이에 남는 거는 사람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을 정할 때도 신청을 받아서 이거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이런 아파트, 이렇게 지을 건데, 이거를 분양받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신청받아가지고, 새로 짓는 건물이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정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으려면, 분양을 언제 한다, 어떤 거로 분양한다, 뭐 이런 거를 미리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분양과 관련된 사항을 그 공고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통지도 해줘야 됩니다. 이 날짜가 120일인데 120일 을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사업 시행 개별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120일 안에 분양 관련된 사항을 공고 통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 분양 시청을 받아야 되죠. 분양 시청 기간이 30일 이상 60일 연장 20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이 중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겁니다. 일단 신청한 사람들은 관리처분 계획이 포함돼서 분양받게 되고 그러니까 신청을 안한 사람들이 또 있겠죠. 기간 중에 분양신청을 안 한다. 또는 신청을 했다가 처리를 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청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법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투기관지구 안에서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이미 분양받았는데 5년도 안됐는데 또 신청을 한다. 보나마나 투기죠. 관리, 그 관리처분계 때문에 분양받은 거를 입주는 안하고 중간에 팔고 그 다음에 또딴 동네 가서 노후된 거물을 샀다가 또, 또 관리처분계에 따라 분양받아서 바로 팔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5년 안에는 분양시청 못하게끔 제한을 또 합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관리처분계을 정하다가 재배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양 이때 와서 분양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소유한 게 뭔지를 봤더니 땅한 평만 딱 갖고 있어 구역 안에 재개발 구역 안에 땅한평 들고 와가지고 나도 아파트 분양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분들까지 다 분양 받았다가 받았다가는 살 못하죠. 정비사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땅한평두평막 들고 들고 와서 분양 받겠다고 그한 평짜리가 왜 생기냐면 지분 쪽이기라 들어보셨어? 지분 쪽이게 막 생겨가지고. 재개발 구역을 이렇게 정했는데 <웃음> 재개발 구역 안에 종전에 토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여기 이 토이 소유자가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게 되죠. 근데 보통은 이제 어, 도시 개발 정비사업이니까 아파트 새로 져 가지고 아파트를 바꿔 주게 되는데 토지 소자가 한명 있는데 아파트는 몇개 줘? 토이 토지 소자가 한명 있는데 음? 아파트 뭐두개세개 개 줘요? 하나만 주겠지. 딱 면적 따져가지고 면적이 크면 두개 주고, 작은 건 하나 주고, 이럴려나? 음. <웃음> 사람만 보고 한다래, 정비사업은 사람. 음. 예, 그 사람이 한 명이니까, 그, 아파트도 하나만 분양받게 돼요. 구요 안에 주택이 있었는데, 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 다가구고 다가오면 건축법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독 주택일까, 공동 주택일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가 있고 다세대가 있어. 다세대는 요거는 이제 공동주택. 다세대는 그러니까 건물은 하나지만 요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소유하는 것을 다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안돼 있고 여기 한 사람 소유야. 다음에 이제 여러 세대가 사는데 그거는 세를 준 거죠. 그럼 혼자 소유하면서 세를 준 거는 다가구고, 그다음에 각각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는 다 세대가 돼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있었어. 소유자가 한 명이니까. 나중에 아파트로 몇개보장받아 하나 분장받는 거죠. 여기는다 세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정비사업에서는 세입자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 하나만 분장받아 그러니까 요새는 땅은 넓은데 아파트 하나 분장받고 집은 큰거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주택 하나만 아파트 하나만 분양받고 이러니까 살짝 억울해. 그래가지고 <웃음> 구역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이분들이 아파트 몇 개로 더 받아보려고 토지를 이렇게 싹 분할해 버려요. 분할해서 각각 따로 소유하고 있으면 아파트가 두 개로 늘어나죠. 한번 쪼개 보면 이제 욕심이 생겨 또 쪼개면 네개 이름들잖아. <웃음> 또 쪼개. <웃음> 계속 이렇게 쪼개. 그래서 토지가 막잘게막 나눠지기 시작해. 그래서 어, 그, 하나 분양받을, 그냥 수십 개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떻게 지분을 쪼개냐면, 이렇게돼 있으면 소유자가 한명하에요 근데 요거를 구분해서 등길에, 거뭐 건물은 똑같이 있는데 등기만 따로 내요, 구분 등기를. 구분 등기해서다 팔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섯 명을 늘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쪼, 지분을 쪼개는,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을 얼마나게 막, 잘게 쪼갰는지, 실제 사례인데, 인천에 그, 어, 문학산 주변에, 무슨 사업구역 하나 정해가지고 사업하려고 하다가, 지분 쪽개기가막 엄청나게 져가지고, 돼가지고, 구역 안에 다가구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지분이 얼마나 나눠졌는지, 다가구 하나에 400명이 살았어, 400명. 음. <웃음> 그래서 이름 어떻게 막 올려놓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는 이 동네 한 200명 살다가 구역 지정하고 사업하려고 했더니 막, 여기 막5천명막 이렇게 늘어버리는 거예요. 정비사업은 한집 대신에 새 집으로 바꿔준다 그랬잖아. 소유자에 대해서. 아파트 새로 져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사업이 되는데? 안 되지. 이거 하나씩 다 나눠주려고 그면 아파트 자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지분 쪼개기 요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막 지분 쪼개져가지고 땅이 너무 적다. 마한 평짜리, 두 평짜리다. 이런 경우에는. 보나마나 지분 쪽이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배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신청 기간, 분양신청 기간 안에 가서 신청을 하면 관리 처분기 따로 분양받는 거고, 신청 안 하고, 또는 신청에다 처리한 거. 이거 뭐, 그 사람이 분양받기 싫 테니까, 뭐, 당연히, 그, 관리 처분에이 포함이 안 되게 되고, 뭐, 신청 못한 사람, 재배한 사람은, 소유자 의사 관계없이 이제 분양못 받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은 분양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짐 싸들고 나가야 되죠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 당연히 보상은 받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제 거를 청산한다고 하는 건데 청산 절차가 보상 절차나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보상과 관련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될 때는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보상이 일반 절차예요 국토기법에서도 그 타인 토지 출입 관련해서 보상하는 절차가 요거 있어요. 협의하다가 안 되면 재결신청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상할 때 일반 절차인데, 이때 협의가 요 120일을 기억하면 요 날짜는 자동으로 기억이 됩니다. 요 날짜가 한 달씩 줄여서 기억하면 돼. 120일에서 한달 줄이니까 90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결신청을또한달 줄이면 60일이 되는 거고, 60일에서 또한달 줄이니까 신청기간이 30. 일 한달 늘리면 60 그래서 날짜가 아 기억하기 편하게 돼 있죠. 120일, 90일, 60일, 32장, 60 연장 20. 그래서 여기는 날짜를 좀 이렇게 해서 체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웃음> 다 정했으니까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거고, 공사가 끝나면 확인해 봐야 되죠. 준공검사, 그리고 공사대 공고인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로 조합이 사업을 했고, 그러니까 어, 검사를 하고 다시 인가를 해요. 준공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에 고시하게 되면 근데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럼 다말일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은 여기가 환지계획이 있었고 환지계획대로 토지를 바꾸는 처분을 했죠. 도시개발사업의 정비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으니까 그 종전에 노후된 건물과 소유했던 사람은 집 비우고 나가서 딴 동네 가서 지금 살고 있고 이거 헐어내고 여기다 아파트를 새로 졌어요. 새로 지은 거를 이 사람들한테 다시 이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데, 개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고시를 하게 돼, 고시. 소유권 이전 됐다라는 사실 이제 고시랍니다. 소유권 그 이전 고시가 되면 그 다음날 저절로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전 고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똑같이 등기도 하고, 청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 흐름을 보면, 도시기발사업에서 그 달라진 거라고는 용어만 달라졌지, 흐름 자체는 똑같죠. 그래서 도시기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어 체계 자체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어 같이 흐름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비사업의 경우 여기 하나 좀 차이가 있는 게, 정비사업은 아까, 어 규모는 작지만, 한 도시 안에 준비할 때가 여기저기 엄청 많다고 그랬죠. 근데그 정비사업이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고 광주가 서로 다르게 똑같은 재개발이에요. 서울에서 하는 재개발과 광주에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사업 자체가 뭐이 내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사업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비사업과 관련된 국가정책 방향 이거 정할 필요가 생겨요. 워낙 많은 사업들이 막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이제 기본 방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도시 안에 정비할 때가 워낙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 번에 다 정비할 수 있나 없나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해야 될 때가 한 청문대가 있는데 그, 그 시장에 재임기간 동안 모든 정비사 다 끝내겠다 그래서 그냥 청문대 재개발 재건축 한꺼번에 싹 추진하면 말도 안 되죠? 정비사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건물부터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청문대 그각 구역마다 세대가 몇백 세대 되면 수십만 세대가 한꺼번에 싹 철거된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분들이 다치피고 나와서 어디로 가실래나 서울역으로 갈래나 <웃음> 종로상가로 갈래나 <웃음> 날도 추운데 <웃음>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관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생겨요 그걸 정비기본계이라고합다 그래서 기본 방침을 정하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기인데 그 용어가 너무 기니까 정비법에서 이걸 줄여가지고 기본계획이라고 불러요. 기본계백. 수업시간에 정비자를 붙여서 부를거야. 왜냐면 그 기본계획이 뭐 몇개가 있어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하는지 정비기본계획을 말하는지 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수업시간 주간에는 정비기본계획 이렇게 줄여서 부를겁니다. 저희 같이 <웃음> 기본 방침을 정하고 정비기본계획을 정해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정비계획은 여기서 정한 방향에 맞게끔 정비계획이 정해지는 겁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진, 예, 추진이 되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여기까지가 사업의 전체 체계니까 체계를 머릿속에 좀 그려야 돼요. 이게. 생각해보면 별거 없어. 일단 정비사업 관련된 국가정책 방향, 기본 방침, 한 도시에 정비사업에 관한 방향 설정하는 계획은 정비기본계획. 여기까지 정책적인 사항이고 사업은 정비계획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업하려면 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구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계획을 만들죠 그게 무슨 계획 사업시행 계획 정해서 인가받는 거고 사업시행 계획은 그 공사와 관련된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헌집을 세집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무슨 계획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 정하려면 분양시청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분양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알려야 되니까 공고통제 120일 그 다음에 분양시청 기간은 30 이상 60 연장 20일 그래서 이때 신청한 사람들 관리처분이 포함되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청산되는데 절차는 협의하다가 재결신청 협의는 90 재결신청 60일 <웃음> 그 다음에 계획을 정했으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 끝나면, 중공인가 공산력 고시, 그 이후에, 어, 이전 고시, 그리고 등기청산. 그래서, 사업체계가 머릿속에 딱게탁떠올라게 딱 돼요. 금방 봤으니까 한 떠올려봐. 맨 먼저, 뭘 만들어? 기본 방침. 기본 방침. 응. 아, 참, 금방 본 건데. <웃음>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한 물론 그렇지 그러니까 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떠올려보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보고 자꾸 떠올려봐야 돼. 생각나나 안나나 그래서 떠올려보는 거야 첫 번째 뭐? 기본 방침 네.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한 도시 전체 가란 정비사업의 방향 그게 보다 도시 뭐 어쩌고 있었어 워낙 기니까 그래서 정비, 정비? 기본 계획 기본. 정비 기본 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대로 사업을 하려면 구역을 정해야 될 거고 구역을 정하려면 무슨 계획? 정비계획. 드디어 이제 생각났는데 정비계획. 정비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내용대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다음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사람,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계획부터 만들어야 되죠? 무슨 계획?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을 정해서 인가받고 컨닝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 <웃음> 사업시행 계획을 정해서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헌집을 새집으로 바꿔야 되죠 그게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정하려면 분양시정 받아 받아? 받아야 받아 되죠 분양시정을 받아야 되니까 분양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되죠 분양에 관한 사항을 공고라고 통지하는데 이게 며칠? 120일, 120일.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고 120일 안에 분양 관련된 사항을 공고 통제 그 다음에 일정기간 분양시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기간은 몇일 30일, 30일 이상 60일. 60일 연장 20일 그러니까 요, 요 120일 90일 60일 쭉 연결돼서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양공고 통제 는 120일 그 다음에 신청 안 하면 협의 90그 다음에 재결시청60 신청기간은 또한달 줄여서 30 늘리면 다시 60, 30 이상 60, 연장 20그 <웃음> 다음에 계획을 정했으니까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 시행을 하죠 그 다음에 공사 끝나면 중공인. 충공인가 그리고 공사하료 고시 그 다음에 아파트 다 새로 졌으니까 이제 관리처분기 정한 대로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을 이전해야지 소유권 이전다는데 막 등기부터 <웃음> 등기서 먼저 가버려 <웃음> 그래서, 공사 끝났고, 계획이 정한대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곳이.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그 권리에 는사항 어떻게 해야 돼? 등기를 하고, 청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업의 체계라 해서, 뭐, 체계라는 거를 뭐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계략적인 흐름, 정비법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거다. 뭐 이런 건 이제 머릿 속에 있어야 공부할 뭐때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기본 기계라는한 사항 이제 각각 정리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뭐 요구 부를 때가 있고, 뭐 구역 관련해 가지고 누가 구역을 지정하느냐, 구역 지정 대변 그 안에서 뭐 허가 어떤 행위할 때 허가 받느냐, 뭐또 구역 언제 해제되느냐, 또 개별 내용들이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이렇게 정, 정하고 요, 요각 에, 단계, 사업 단계마다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시면, 그총 여섯 문제 나오는데, 여섯 문제 정해서, 기본만 정리해도 두 개는, 두개 그 이상은 풀려요. 네, 어려우면, 어, 세개 맞추기가 참 벅차. 네, 아무리 어려워도 두 개는 쉽게 풀려요. 오늘, 그, 입문과정 때 아주 그냥 다 버리고, 아주 그냥, 그 핵심 중에 핵심, 기본적인 골자만 정리할 건데, 그것만 해도 두 개는 맞춰. 그러니까, 그 공부하다 보면 정비법 어렵다고, 정비법 그냥 다 버리면 어때요? 이렇게 와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참 안타까워. <웃음> 물론, 어려운 건 이해가 돼. 근데 뭐다 버릴 필요 없어요. 그 힘들면, 그냥 정비법 중에서도, 어, 기본, 기본적이고 꼭 알아야 될 거, 기본이라도 확실하게 해 두시면, 그래도 두 개는 맞추거든요. 편하게 나오면 세 개도 맞추고. 많이 해봐야 뭐, 좋은 점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만 딱 해도 점수는, 그, 나오니까, <웃음> 어 너무, 뭐, 힘들다고 다 버리면 어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쉬운 것만 하겠다, 이런 각오로, 그,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또체계는딱서야 돼요. 이 정비사업이 이런, 어, 그림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체계는서야그 관련되는 뭐, 기본기 관련된 기본 내용, 구역에 관한 기본 내용, 시행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조합, 뭐 이런 거라든지 알고, 그 나오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니까, 어, 순서가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순서 기억하면서 그 도시법 체계도 그 같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웃음> 그 체계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두고, 총 여섯 문제가 <웃음> 그 정비법에는 정리할 용어들이 좀 있어요. 용어 문제가 빈도가 꽤 있습니다. 뭐 매년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용어 문제가 나오니까, 용어 정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법 내용 자체가 이 순서로 돼 있어요 이 교재 쭉 넘겨보면 요 순서대로 쭉 나오는데 그 354페이지가 일절 총칙 용어 같은 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355그 59페이지가 보면 이절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부터 해서 구역 지정 여기까지가 이절로 구성이 돼 있죠 사실은 이거를그 한 챕터로 두 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약간 별개로 쳐야 돼요. 저는 이제 요거를 따로 그 목차를 따로 정리하는데 우리 교재는 요걸싹 모아서 이절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순서는 이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 이절 내용의 1번이 기본 방침. 2번이 기본계. 그다음에 363페이지에 3번이 정비객 수립 및 구역 지정. 순서는 요대로 나왔죠? 음. 목, 목차는 좀, 저거, 3, 음. 7이 이거, 이거 찾다 잘못하면, 이거 찾기만 하다 집에 가게 되는데. <웃음> 363페이지. 363. 그래서, 기 여기가, 그, 네모 선번으로 나오죠? 아니, 써드릴게. 여기는 이제, 1절. 그 다음에 2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절로 나온 거 아니야.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정비 계획, 구역 지정까지. 그 2절 내용 중에 1번이 기본 방침, 2번이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3번이 정비 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이 부분. 그 363페이지에. 네모 3번이 정비객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이렇게 나와있죠? 제가 보는 교재가 다른 것 같아? 그 다음에 구역지정 나왔으니까 다음 내용 뭐가 나오겠어요? 시행자 나오겠죠. 근데 교재는 또 거기다가 큰 목차로 해가지고 정비사업의 시행이란 제목으로 요걸 싹 통틀어가지고 3절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부터나머지 3절이라고 해놨는데, 여긴 절로 나는 게좀 약간 뭐 체계가 좀, 어안 맞아요. 흐름대로 이렇게 안돼 있고.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요 순서대로, 요 흐름대로 돼 있어. 그 382페이지에, 그 네모 1번이 382페이지. 382. 네모 1번에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그 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정비사업은 시행방법에 따라 시행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1번이 사업시행방법이 나오고 네모 2번이 383페이지 네모 2번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나오죠 사업별 시행자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389페이지 가면 그 계약방법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은 시공자가 거의 일을 다해요 시행자 관리를 시공자가 대신해 주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시공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시공자에 관한 사항을 같이 두고 있고 391페이지로 가면 내부 자본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시행자 중에 조합 이 있죠 조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웃음> 그, 네모 1번, 2번, 3번, 4번까지가 다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네모 1번부터 해서 네모 4번까지. 여기다 사업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15페이지로 가면. 415. 네모 5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는 상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요, 사업 순서대로 보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았으니까 다음 뭐가 나와야 돼? 관리 처분 계획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교재는 거기 순서가 좀 다를 거예요. 아, 페이지 몰라도 돼. 어차피 기본서 참고서로 볼 거니까, 그냥 교재 흐름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잠깐 보는 거야. 그. 425페이지로 가보면 425 네모 6번에 사업시행 여기 나오죠.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그러니까 원래 사업은 사업순서는 사업시행 계획인가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으로 들어가는 건데 교재 순서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다음에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이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라는 게 공, 시행이라는 거는 계획대로 공사 시행하는 거냐, 계획대로 공사하는 건데, 그 계획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이다 보니까, <웃음> 그, 사업 시행,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이 내용이 6번으로 먼저 나온 거예요. 그니까, 러 네모 7번은 뭐가 나오겠어? 요게 이제 순서가 억지로 바뀌어, 바뀌 있는 거니까, 이거 이게 바뀐 거 아니야? 원래는 그 관리처 공개 정하고, 공사 시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지금 먼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7번에 나올 거는 포나마나 관리처분 계획 나오겠죠 교재는 432페이지 네모 7번 관리처분계 네모 7번으로 나왔고 그 관리처분계 관련해 가지고 1번에 그 분양공고 분양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죠 그리고 435페이지로 가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관리처분계 관련된 사항이 쭉 나오고 그 다음은 뭐가 나오겠어요 공사 신까지 끝났으니까 이런 내용들 나오겠죠 그걸 또어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라는 제목으로 447페이지 이걸 쌍 모아가지고, 네모 8번으로 해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그래서, 중공인가 받는 상, 공사를 고시에 가는 상, 이전 고시, 등기청사까지 내용이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제 4절에는 이제, 그, 사업 흐름과는 관련 없고, 뭐, 사업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자라든지, 뭐, 국공유지사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제, 약간, 이제, 그, 사업 외적인 그런 사항들이 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순서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업 흐름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에 있는 그대로 이제 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 체계를 알면, 교재가 그냥 목차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잖아. 그래서 교재 목차 흐름만 알아도, 그, 사업 체계는 대충 쓰는 거고, 거기 이제, 거기다 각 관련된 사항 기본적인 것만 추려서 잘 외우기만 하면 그 이해도 빠르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이 되고 정확히 풀리게 되는 거니까 일단 이 사업 순서부터 잘 체크해 드시고좀 쉬었다가 용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